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가 얼마 전에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21년도 이제 세 번째 부동산 투자입니다. 관련해서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저는 이제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정말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양권 투자를 어, 한지가 벌써 4년 전이 됐는데 어, 이번에는 분양권으로 세 번째 투자를 하게 되었다 말씀드리는 이런 또 정리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더 보고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프리미엄을 제가 주고 매수를 했고요. 어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매가 제한되어 있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어, 제가 매수를 할수 있었고요. 여기를 제가 어,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6개월 이상 고민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작년 말부터죠 계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부동산 소장님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또 현장 임장도 많이 또 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규제 지역에다가 어, 뭐 분양권 사, 상한제라든지 전매제한 이런 게 없는 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엄을 주고 살수 있었다 이제 이 여러분들도 최근에 분양권 투자 관련해가지고 또 아시는 분들 또 많이 또 아시는 분들은 또뭐 아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분양권 투자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최근에 정부의 이런 대출 규제가 많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하기 전에 확인은 어, 뭐 한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중도금이 있죠. 중도금 관련돼서 해당 중도금 관련된 그런 당당한 은행에서 어 대출 승계가 안되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먼저 내가 여기를 가격은 보내고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중도금 대출 해당 그 아파트 뭐 해당 분양권이 있다면 거기에 뭐 승계를 담당하는 그런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거기 꼭 가셔 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이런 상황이다 내가 뭐 직장인이다 내가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내가 근로소득 원천 징수형 수준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뭐 취업 관련돼서 내가 지금 재직증명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중도금 승대가 승계가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를 은행에서 미리 알아보고 해당 은행에 제출한 다음에 어 승계부가 가능한지 먼저 최초로 알아보셔야 된다 저는 다행히도 가능하다는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바로 알아, 이게 은행에 서류를 내면 바로 뭐 한두 시간 내에 이게 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알아봤던 부동산 소장님 통해가지고 제가 해당하는 그 매물 있죠. 원하는 뭐 이렇게 타입, 원하는 동, 원하는 호수 등등 해가지고 아, 나는 저기, 소장님 저기 소개해 주셨던 저기, 저 매물. 뭐 프리미엄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매도자분과 이런 거 모든 것이 협의된 다음에 그 사이에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대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확인했다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주택자고 어, 다행히도 제가 뭐 이렇게 대출이 많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분양권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 취득하게 됐을 때 추후에 이렇게 등기를 치고 하게 되었을 때는 취득세가 어, 중과 배제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아이 정도 내가 취득세 내고 12% 내야 되겠죠? 이 정도 내가 취득세를 내고서 내가 여기를 등기할 만한 아, 앞으로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취득세 부담도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그 부담감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 투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뭐 중도금 대출도 나왔다 뭐 이렇게 딱 됐고 제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프리미엄 조금 더 할인 돼 가지고 다행히도 이매도자분이 조금 더 가격을 깎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의된 가격에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마지막으로 아마 뭐비주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간에 분양권이든 일반 뭐 제가 뭐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뭐 투자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도금 대출이 다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통보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사이에 부동산 통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동호수 타입에 대해서 그 매물, 그 매도자분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프리미엄을 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형편상 조금 더 가격을 낮춰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적정한 선에서 서로 협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했고요. 관련돼서 가격금을 보내드리고 이제 그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매도자분과 해당 지역에서 만나야 되겠죠. 왜냐면, 하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은행 가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대출 승계, 제가 이렇게 뭐 자서한다 그러죠. 승계 서류를 뭐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그때는 뭐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된다. 끝나고 나서는 분양사무소로 마지막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최종 마지막이거든요. 관련해서 또 대출 승계하는 데는 또 승계하는 대로 은행에 필요한 서류가 내야 되고 분양사무소에는 또그 명의 변경하는 또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통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서류를 다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어차피 하루 만에 제 시간을 내가지고 폐하 나가야 됐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제가 왔다 갔다 할수 없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번에 다 끝냈다.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전매해서 사서 들고 있다가 입주시점이 돼서 제가 전세, 제가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전세자본을 찾아가지고 전세금을 제가 잔금을 받겠죠. 잔금 받은과 동시에 기존의 그 돈을 받아서 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사원하겠죠. 은행에. 물론 이제 부족한 돈은 제가 또 있는 돈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등기상에는 뭐 대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세 계투자는 방법대로 똑같이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 협투자하는 방법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지방이고 어 해당 지역을 어디라고 특정 지역이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지방이었고 비규제 지역 중에 항구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고 입주 물량도 많았고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씩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고요. 향후 또 미래를 내다봤을 때 2, 3년간은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어 평균 부족한 조금,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겠죠. 또 지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해당 그 지방에서도 가장 대장 동네, 가장 평, 단가가, 평단가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일부러 거기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제가 이걸 또 결정적으로 하게 됐던 이유는, 어, 주변에 2, 3년차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것은 이제 올해나 내년 말에, 내년 초에 입주하는 건데, 여기 이제 2, 3년 차 이제 들어간 지가 신축 아파트 가격 대비해 가지고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해당 여기 프리미엄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지는 비슷한데 연식이 제가 투자한 것이 더 앞서기 때문에 어 나중에 대장이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겠는가 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과감이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입주 기간이 좀 말씀드려 좀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면서 프리미엄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또 전세 가격 있죠. 전세를 물건을 내놓을 예정인데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파쳐질 이전 이 정도 가격 여기가 아마 어이 투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제순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원하던 그 금액대로 이렇게 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인 거죠.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모든 것이 아마 결정이 되어 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많아, 많이 하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 이제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니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뭐 돈을 뭐 계속적으로 많아 가지고 니가 뭐 투자를 하냐 라고 혹시라도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계속적으로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았냐 또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적금 예금 하죠 계속적으로 월세 받는 것도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모아 놓고 있고 이 매장 수익금 일부 계속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고 또 작년 또 올해 관련해 가지고 전세 재계약 한것 중에서 상승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허투루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모아놨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 부동산 통해 가지고 뭐 원룸이라든지 또 아파트 통해서 월세 들어오는 것들 잘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시드머니를 잘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데돈안 쓰고 이제 뭐 열심히 잘 모으고 있다. 제 나름대로 이런 말씀이고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돈을 모으는 것과 투자 지역 공부해가지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내가 평생 내가 투자를 할 것이라면 투자자라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습관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이 어, 저에게 이제 추후에 큰 재산적 가치로 상승이 될 것인가 자산 상승 효과가 될 것인가 가져다줄지 아니면 반대 제가 예측했던 것과 반대로 이런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 시간의 힘을 먹고 부동산에 자라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잘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어 여기를 예의주시하면서 투자를 해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또 투자를 선택했더라면 이제는 지켜보고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신축이라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또 부동산 투자 이번에 올해 2021년 세 번째는 그 전에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른 종목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분야권 선택을 어, 투자를 선택했다. 4년 만에 선택했다 말씀드렸고요. 투자금은 이런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제가 시도몸를 모아서 투자금을 마련했고요. 또 어떤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었는가. 왜 이쪽 지역을 어, 분야권 투자를 결심했는가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오늘 혹시 여러분들께 어, 투자 관련돼서 또 오늘 제 영상 분야권 투자 관련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어, 공유될 가치가 다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